메이크업 시작 전에 앞머리 정리할게요. 색상도 커버도 자연스러운 쿠션을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색상이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엄청나게 밝아지진 않지만 오히려 좋더라고요.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21호로 밝힐 부분에만 발라줄게요. 입 주변은 특히 더 신경써줍니다 어두운 톤의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한번더 가려줄게요 또렷한 쉐딩을 위해 진한 색상도 섞어 발라줄게요 코 모양은 코끝은 짧게 그리고 일자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끝은 동그랗게 얼굴 외곽은 자연스럽지만 살짝은 안쪽까지 들어올게요 양옆턱과 앞턱쪽은 최대한 많이 칠해줍니다. 이마도 동그랗게 치크는 유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보니까 눈 옆까지 올라가듯 넓게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눈에도 같이 발라줄게요. 많이 누디한 베이지 컬러의 틴트로 전체적인 색을 입혀줄게요. 그리고 쉐딩의 가장 진한 색으로 눈 앞뒤 음영을 넣어줄게요. 살짝 넓게 퍼뜨리듯 해줍니다. 그리고 삼각존도 똑같이 넓게 퍼뜨려서 발라줄게요. 같은 쉐딩 컬러와 얇은 브러쉬로 애교살에 선을 그려줍니다. 눈썹은 자연스럽게 그리지 않을게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너무 올리지 않고 살살 찝어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길이감만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눈매에 맞춰서 꼬리를 살짝 내려서 그려줍니다. 눈 앞머리도 위로 트여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와 쉐딩으로 아이라인을 풀어줄게요. 코랄 컬러의 라이너로 눈 언더 속눈썹에 음영과 색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쉐딩이 살짝 남은 브러쉬로 스머지를 해줍니다. 아까 바른 틴트 위에 광택만 남게끔 톡톡 얹어줄게요. 짠! 청순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컨실러로 다크서클 먼저 가려줄게요. 최대한 얇게 펴줍니다. 납작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먹이고 얇게 얼굴에 펴줍니다. 자연스러운 광과 밀착력을 동시에 원할 땐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주고 있어요. 쿠션으로 두드려주고 코 옆은 쓸어내려줍니다. 이마도 뜨지 않게 살살 발라줄게요. 쉐딩에 어두운 두 색상을 섞어 코 음영을 세게 넣어줄게요. 코끝은 V자로 해줍니다. 전체적인 콧대는 얇아 보이게 빼줍니다. 눈의 음영도 똑같이 깊게 넣어줄게요. 입술 빛 음영도 넣어줍니다. 짧둥한 브러쉬로 코끝, 비주, 콧볼 눈 옆에 음영을 더 넣어줍니다. 흰기도는 딸기우유컬러의 블러셔를 눈 옆까지 넓게 발라줄게요. 작은 브러쉬로 부분적으로 더 발라줍니다. 콧대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얼굴 외곽 쉐딩 지금 해줄게요. 이마는 가운데는 얇게 옆으로 갈수록 넓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턱 부분은 턱뼈 주위에만 세게 넣어줍니다. 회끼도는 핑크색의 립스틱을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손으로 문질러줍니다. 코랄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바르고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눈썹 끝과 앞머리 부분만 일자 아치형으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같은 제품으로 애교살 음영도 그려줍니다. 깨끗한 브러쉬로 스머지 해줄게요. 아까 사용한 블러셔를 눈에도 발라줍니다. 눈 앞뒤의 음영을 위로 퍼지게 넣어줄게요. 눈밑 삼각존도 같이 해줍니다. 밝은 베이지 컬러 섀도우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같이 발라 앞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고동색으로 아이라인을 대체해서 그려줄게요. 요번에는 속눈썹에 힘을 주려고 바짝 올려주었어요. 볼륨감도 살고 살짝 뭉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발라줄게요. 언더도 가운데 위주로만 발라줍니다. 베이지 컬러의 펄이 있는 섀도우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발라줍니다.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콕콕 얹어줄게요. 같은 브러쉬를 사용해 조금 더큰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작은 브러쉬로 광대와 눈썹 뼈 코끝 콧대 그리고 입술상과 앞턱에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뉴진스의 몇몇 사진을 보면 글리터가 눈두덩이 에 있더라고요. 수빅도 붙이셨던 메이크업이 있길래 같이 붙여보았습니다. 짠! 하이틴도 완성입니다. 안녕!